됐어 맞아 어. 그러면 이제 어... 어떻게 까 어. 옆에 거를 응. 응? 보면 1대2 잖아요 여기도 그럼 여기가 18이니까 여기가 36 아, 그럼 23 맞아 맞아 퍼펙트 완벽합니다 오케이 아너피찾는 것만 잘하면 이거 너무 짧으네그지 <웃음> 글씨가 6인데, 여기서 A, B, C, D의 넓이를 구하려고 했을 때, 이 3개의 넓이를 하는데, 나머지 삼각형 하나의 넓이를 모르잖아요. 음. 이때, 이걸 이렇게 절반으로 갈아들여서 보면, 음. 1대 2는 X 대 3이니까, 음흠. 2X는 3. 음. X는 2분의 3. 아하. 이라고 놓고 풀면, 음. X의 값이 나오니까, 음흠.